오늘의 게임은 후즈 후 마피아 크루 전체 참여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좋댔다고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구독까지 일단 기본 모드가 다들 어디 있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 오. 뭐야? <웃음> 제 뒤통수 왜 쳤어요? 아! 개 웃기네. <웃음> <웃음> <재밌기네. 웃음> 꼬리 전기 <정키> 아니야 이거? <웃음> 저리 가지. <웃음> 아, 아, 아, 아, NPC면 미안하다고 사과하는구나. 아, 씨 하나. <웃음> <웃음> 아니 케빈님 지금 봐! 겉에 봐봐. 보도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 아잘 만들었네. 어. c 이랑 지금 2D랑 연비가 아. 지금 세명이 지금 되게 신중하게 하고 있다. 음, 보도 점점 좁혀오는데. 보도 밖으로 나가면 바로 죽어. 야, 그러면 점점 가운데 있는 5마리 중에 세명이이 정도면 아무나 차도 한 명은 맞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거의 어. 물반 고기반이 됐는데 어허, 어어어어어어어어 이제 어이어7 이제, 이제 이제 이제 네 5어어어0어어어어다어어어다다다다다다다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 뭐야? 어두워. 지하철역이다. 아, 오, 아이템 먹으니까 누가 누군지 보인다. 너딱 받았어. 아이템 어떻게 먹어? 마우스로. 아, 마우스가 전체 상체... 상호작용상아상아 상체... 상체... 상체... 상체... 하체 상체... 상체... 상체... 상체... 상체... 상체... 상체... 상 사이코 아니야 사람 왜스토킹하세요스토킹이라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아어요어어요 나도 어 나도 모르 나도 모르 나도 모 나도 무슨 농취다? 오 보냐고. <뭐라> <뭐라> <뭐라> 아니 나도 알고 있었거든. 아 그래서 NPC 인척 좀 해보려 그랬는데 안 통하네 이거. 맵 하나만 더 보자. 아 되게, 되게 재밌네 이거. 다들 말이 없어졌어. <뭐라> <뭐라> 아 여기는 퍼즐 방이구나 이런 거는. 퍼즐 방이구나 이런 거는.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뭐야? <나, 웃음> 치했어 <토마토치였어. 웃음>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웃음> 저기 시체가 둘이 <웃음> 문이 열리자마자 <웃음> 저기 <웃음> 시체가 두 명이 <웃음> 나 그냥 투디뭐 그냥 뛰어다니는데? 아 진짜? <웃음> 그냥... <웃음> 저기 뛰어다니 사람 있다! <웃음> 모빙으로 피할거다. 조심해라.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야 이거 눈치 보다가 아딱 눈치를 아, 보아하니 <웃음> 사람인 것 같더라고. <웃음> 이거네 너잖아. 야 너잖아. 어 그렇지. <웃음> <웃음> 알고 있어서 오. 회전 회오리. <웃음> 어, 어, 어, 어. 어, 어, 둘밖에 어, 어. 안 남았다. 쫓혀진다, 좁혀 끝났다. 어 투디 잘하네. 신네이 <웃음> 모드만 해도 너무 재밌는데, 딴거 잠깐 해볼까? 어, 어, 폭탄 어, 돌리기야 자 폭탄 돌리기 그래, 폭탄 돌리기. 음. 와한 펜이가 음. 연비한테 폭탄 주는 듯한 모습이다 저거. 음. 엄마 <웃음> <이마> 폭탄 가져가요 <웃음> <웃음> 어 제발 따라오지 좀봐 <웃음> 아... 폭탄 가진 사람은 사람 찾아서 폭탄을 넘기는 것 같은데 폭탄 아, 어떻게 줘근데 설마 NPC한테는 뭐, 뭐. 안 넘겨지는 건가? <웃음> 아이! 아, <웃음> 신찐 아, 폭탄 가져가 폭탄 가져가 야, 아 야, 터진다 폭탄을 어서 아, 어 뭐야 뭐야 어 빨리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진다 아야 다 봐야 아, 시간이 더. 없어 더. 너잖아 <웃음> <제발>, 가지가 <가져가지 웃음> 야, 나이비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연비는> 죽었어. 저기 <웃음> 구나 너지. 너지 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아니, 비키라고. 너 아니라고. 흑인아이템 어. 아! <웃음> 아! <웃음> <야>, 이 먹는다 흑인아이템 이 먹는다 정승으로 흑인아이템 이 먹어서 팔았다 아! 야 씨! <웃음> 야 라미한테 폭탄 넘겼는데 연비가 나는데 폭탄 죽어 폭탄이니까 안빡거려요 <웃음> 아유 저기 떠두고 사과하네 아다다다 나. 나, 나, 나. 아이씨 와저 봤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네네. 아, 오! 또 죽었다. 아! 나는 어려운데 이거. 아 개. 아, <웃음> 미스리가 다어다 <딱> 라미가. <웃음> 어 바로 따라가는 중. 근데 이거 또 음, 이게 직전이거든. 바로, 바로, 바로. <웃음> 우, 우, 죽어서 와죽어니다 아! 바로 넘어갔어. 바로 넘어가다. 진짜 <웃음> 이거 터졌어. 라미도 터질 것 같은데. 라미야 잡아봐라! 아 라미야 놓치지 마, 놓치지 마, 놓치지 오 마! 유령돼버리기! 아 유령됐다, 큰났다라이브아 아아 아, 재밌네 이거. 아 경찰과 도둑도 해볼까요? 당신은 도둑입니다. 보물을 훔치세요. 아니,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아, 아 레이저 피해서 레이저 피해서 아까랑 맵은 똑같은데 이 경찰이 이제 내가 도둑인 줄 몰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 있어버리면 이게 야 남은 보물 다섯 개밖에 안돼 이제 어? 경찰들은 경찰복을 입고 있네 <웃음> 어디 아파도 <웃음> 아 도둑 걸렸네. 뭘로 와? 뭘로? 모비오티? 뭐, 뭐, 잡혔어 시에니. 아니 나머지 도둑들 왜안 풀어줘 와서? 그러니까 풀어줘. 풀겠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구하고 싶었어요. <목소리> 아이요 <야, 목소리> 훔치는 거 봐. 아, 가만히 있어. <목소리> 아막어 마... 연彬호나 마킹 좀 빨리 보물 훔치라고 빨리. <목소리> 야, 제가 잘못됐다. 지금 티어. 지금째. 아 예, 지금째. 야, 어디 가요? 아 죄송합니다. 보물 딴데도 많아. <목소리> 한배 아재. 보물 딴데도 많아. <목소리> 한배 <한편> 아재. <왔지? 목소리> 순간이동 탔어, 뭐야 이거 피터라, 지금, 피라 지금, 피라 지금, 피라 지금. 라라저 <웃음> <웃음> <야, 저 어구로 웃음> <끌게. 웃음> 라나라미라비라라비라라비라라비라라미라라미라라미라라미야미라미라에라미라미라미라미라미라미라미라미라미라미라미라미 남이랑 내가 먹었다. <웃음> 오, 나이스. 오, 이렇게 하는 거나 아, 야, 야, 이거 재밌다. <웃음> 야, 짜했다 방금. 야, 구할 수 있는 게더 재밌다. 맞아 어, 아, 나또 고차 또. 내가 나이를 먹고 배운 게 도둑질밖에 없어가지고. 알겠다 아, 아, 형, 형, 이거 뭐 어? 그래? 이거 이요 뭐 누구 하나 뛴거 같았는데 지금 부활템이라메이씨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나중에 잡혔을 때 맞아? 어 잡혔을 때 진짜로 음. 야 본물 여기... 지금 막 막혀 네어 대박이야 지금 그니까 러 됐어 됐어 <웃음> 너 진짜 씨가 <웃음> 불러줘 <시간. 웃음> 나 풀스가 숨겨놨는데 나오는 거 보소. 라미 일어났어. 빗소라.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시 누워 있지가. 여기 아무도 안. 예. 무빙 팩으로 야어떻게거누 어떻게 하고야. 아다 어, 일어나. 일어나. 아유. <웃음> 됐어. 예. Yeah. 아, 너무 아 되게 잘 잡았네. 이번에는. 오오 막판으로 이거 가죠? 좋아요. 어, 근본 네. 가시죠. 큰 번. 네. <웃음> 아무도 말없는거 봐. 케이 오케이, 고만이 오케이. 오기야 어? 지 해빈님. 아니야 투명. 그래. <웃음> 그래! 투명 먹었다고! 미쏠님! 아! 아닌데, 아니, 아니다 아니다! 연비한테 차였고! 에이 바로! 에이 야 여기 연쇄작용! <웃음> 연쇄작용 대박! 이게 나는 소름돋았던 포인트가 뭐였는지 알아? NPC는 날 밀어! 근데 아... 여자애가 지나가는데 그냥 뚫어서 지나가는 거야! <웃음> 순간 소름돋았는데 갑자기 그게 아이템 먹고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웃음> 우와, 어 삼아. 어떻게 알았냐? 어, 빠진 빈대! 아 바로 뒤통수 노리는 플레이. 안돼 안돼 한판 더해. 가지마 가지마 퇴근하지마. 한판 더해 퇴근하지마. 아! 뭐야 뭐야 <웃음> 이거. 아! 어, 어 뭐야? <목소리> 뭐야, 이거 뭐야? 진짜였네진짜였네 진짜인데? 데진짜데 진짜인데? 진짜인데? 진짜인데? 진짜인 가라 짜인데 진짜인데? 진데진짜데 진짜인데? 진짜인데? 진짜인데? 진짜인데? 진짜인데? 진짜인어 진짜인데? 진짜너데진 너잖아. 너잖아. 너잖아. 아! 쨔! 오! 오! 까미. <웃음> 나한편인줄 알고 있었는데 사실. <웃음> 오! 태빈님 사과 중! 태빈님 사과 중! 오 어디 있을 거지? 태우와나 트디 형무인 보고 소름 돋았어 NPC 인 줄? <웃음> 그래 왜? 완전히 무슨 어? <웃음> 아 방금 뚫고 지나가는 거나 봤거든. <웃음> 야이 중에 누구야? <웃음> <웃음> 다 죽어 나간다. <웃음> <웃음> 오아아 지금까지 여러분 후주 후였고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노바. 노바. 음. 아, 너무 재밌었다. 너무 재밌었어. 와.